방어력이 33만인데? 빡시가라, 곰싸워! 빡, 빡! 빡! 우와, 190만인데? 자, 얼티미닉님궁 한번 치주세요. 까크다! 야, 있네, 떴다, 있네! 이게 내마음 디자인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칭찬해줘야 될 거는 공짜 캐릭터다. 괴물을 만들었긴 한데 이걸 무료로 다 뿌려. 여러분들, 돌아오신 분들 성정 그리아모를잘 키우면 가능한데? 지금 비비이 가능한데? 위에는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하나 신경 쓴게 있다면 공격력 비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어, 지난번에 1000만원 지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뭔데? 뭔데 그렇게 난린데 지금 장안회 화제입니다. 집앞 자석이 서 있는데 무슨 화제고 하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형 지금 빨리 뭐 촬영하고 편집자님한테 넘어갔다가 또 여러분 업로드 될 때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굉장히 핫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안 그래 보이지만 그지? 심지어 무료로 지금 다 뿌리를 뿌는 거잖아. 무료로 어디서 얻을 수 있노? 자 얼티비 페스티벌에서 점핑 박스. 어, 여러분 잘 따고 있습니까? 자 여기 24페이지. 에서 획득 공짜로 다 뿌리 뿌는 거지 일마가 얼티미 형님을 능가했대. 좀 얘기 좀 들어봤어요. 우리 덕준아 마시죠. 덕준아님이 요 대기 막붐 일어나기 전에 발견해가지고 미리 쓰시고 저한테 톡을 보냈었더라고. 난못 봤어. 왜냐면 우리 형 쓰기 바쁜데 어디서 그리아모르 같은 찌밥자슥 쳐다보도안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난리라길래 오늘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써야 난리인지 일단 알려드리자면 사실 나도 아직 안 써봤어. 내가 알려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하도 얘기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아모르가 철철 철철 쓰셔야 돼요. 철철철 해가지고 방어력을 미친듯이 끌어올린다. 뭐 때문입니까? 방어력 비례 데미지니까. 모자 쓰라. 더 단단해 보이게. 사람들 은막터솔리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가 또기본이치 증가, 이거 근력 테리엘리 버프 스킬이랑 같고, 궁이 이게 돌았다던데, 지금 공짜로 주는 애다 보니까 1렙인데, 아, 아 잠깐만. 합기로 써야 되는구나. 합기로 쓰면 방어 관련이 320% 증가하는데, 이때부터 약간 어, 그 게임 밸런스가 안 맞는데, 이런 정도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개성은 자기 버프 하나당 방어력 20% 증가가 있겠고, 성물 만들어줬습니다 성물은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탈를 넣으면 좋겠지만 합계를 넣어줘야 되네 그래야 더 심한 방어력 뻥튀기를 볼수 있겠고 그럼 요정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정도로 하고 요리도 방어력 먹었고요 아티팩트도 방어력으로 완전 똘똘 뭉쳐봤습니다 서브에 1만 원 놈이고 우리 성력 아군들 방어력도 60% 더 끌어올립니다 1만 원 라프타리아 지 방어력 비례해가지고 아군들 생명력 더 올려주고 속성이 모두 같을 때는 바피감까지 고방어의 미친 덱이죠 이마도 방어에 돌아놓니다 이거. 30분 만큼 아군 기본 능력치가 올라가니까 공방색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하여튼, 나좀기대해 되네요. 개토설리는 그런 개 쌉방댁이다. 어? 잠깐만 먹고. 무한공불댁이가 갑자기. 아, 페멀루나네. 아, 페멀루나. 어, 일단 페멀루나를 가볍게 그러면 체물을 삼아서 한번 더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원리는 내가 알긴 하거든? 원리는 기억하세요. 많은 원리가 필요 없어요. 그리아모르가 궁을 쓴다. 다 죽인다. 이게 끝이래. 어느 정도길래? 자 일단 유성방패 저쪽도 이제 도발을 하고 있네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셨구만 오 저거 요즘 듣는 그덱인가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 이렇게 하고요 어, 아니다? 요거 햇피 들어있어서 필각을 못해요 그냥 쓰고 뭐 다른 거뭐 특별히 할거 있나? 끝난것 같은데? 자 근데 내가 막상 해만 그게 안될수도 있어 으 나도 약간 좀 떨리긴 해요 와, 오! 정말 저거 저붙인데자 이거 이제 회피가 있어가지고 심지어 1회 회피가 아니고 한턴 회피거든요 이번 턴에는 다 회피야 궁 빼고는 궁은 회피를 못댔 야 공불이 안들어와 니가 어디서 공불을 칠라 그랬어 이러면서 어 공불 아니었나 방금 어쨌든 회피라가지고 자 이제부터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방어관련이 320%가 인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대단하나? 때려 볼게요 어? 너도 지금 얼떨떨해? 샤! 우와! 샤크다! 방어관리 올라갔고요 유성방패 해가지고, 또그까더 올랐죠? 팍! 팍! 팍! 뭐고? 이게 뭔데? 160만이가? 야, 나오호미가 방패 들고 있었는데, 거기다 160만이 터졌어. 아, 말랑말랑한 자석 때리면 어떻게 됐는데 어, 오, 어, 궁옵니다. 오케이. 빵! 야, 궁이 있네가 떴는데? 야, 지금, 야, 니가 공부를 걸수 있을 거라 생각했네. 자, 잠깐만요. 지금 이따 패가 좋은 게 없거든? 그래서, 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성 방패, 다크 코스버니가즈아 뽀뽀 뽀뽀 뽀뽀 뽀 이마도 제보하는데 이마 이것도 분노 움이 제보 빡치거든요. 자야 치바바 치바 이마. 자 방패 캐고 치는 사람이네 사람이에요 플레이가. 빡야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거 완전 역대급 치바바네기네. 우리 이 친구 패가 안 들어오네. 야니그 네 궁이 몇턴 동안 가는 거냐? 다섯 턴 동안이야 <웃음> 그 사이에 우리는 그냥 다 때려지기자 유성방패또한번주고 다크커스 버넥 50만 자한번더 갈게요 다크커스 버넥 자 좋아 요정도 근데 당연히 잡을 거 여러분 알고있었지 이중 뭐 그렇게 핫하다며 그러니까 얼티민 형님을 만나봐야 되는데 얼티민 형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계속 어씨 오늘따 라 얼티민 형이 없노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얼티민 형님이 없어? 자 이제 영상이 나온다 자 봐봐봐 자, 궁 첫째 방어관련 320번 증가에 요거쓰고 그 다음에 삼성 한번 들어가볼게요 누나 피좀 많으시네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으악 치크당 스쿠덕 좌까지 올리고 들어갑니다 족족뻑 야, 야, 해봐봐. 야, 해봐봐. 이제부터 임마 딜안 들어올 걸. 회피. 회피 자세가. 꾸라, 해봐봐, 임마. 지금 스탯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 방어력이 3만이 아니고요 33만인데? 방어력이 34만요. 아, 나가버렸다. 미안합니다. 파바바바바파고 와, 잘한다, 임마. 이거또 빠빡! 트라크 85만 일성으로 85만 자 얼티빈 형님과 비벼보러 가야겠는데 되 빠바바바바박 오, 우리 필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답구나 자길선대야니할수 네 있겠지? 뭐가 저1 6 0 0 0이가네명참길선대야야 <웃음> 니씨 네 뭐하는데? 또 저런 애가 하나 있어줘야 돋보이는거야 알겠지? 어. 자 들어가 볼게요 빠박빡 일성 50만. 임 이게 방어 캔데, 방어력 비례 딜이라가지고, 방어력이 미치면 개살상 불러가 된다, 이말 아니야. 자, 계속해서 결투에 들어갑니다. 얼티밋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31만 5천에 선탄을 뺏기고 있고요 좋습니다. 라프타리아 패가 두 장이네.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 라프타리아 쪽이 패가 오늘 잘 뜨는 것 같네. 자, 단단합니다. 단단하긴 한데, 우리, 우리 형님이 아직은 패를 안 쓰셨다는 거. 자 일단은 그리야모로 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그당와 단단해요 님와 이건 어떤가 하시네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형님, 잠깐만 살살 좀 해주세요 형님 어? 자 라프타리아 퇴근이요 예 퇴근하셨습니다 아하, 아, 아. 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계획이 들어있던 거자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궁을 못 막죠? 나도 약간 얼떨떨해 근데 저 무시무시한 분들이 이제 뭐, 뭐 잡는다고 어, 어떻게 해? 잡을 수 있어? 자어 잠깐만 이거 빈거 아이가 아아아 아, 아, 아. 아, 와, 그게 단단하긴 하다, 진짜. 그래도 2성으로 하셨는데, 이 정도 견딘 거면 진짜 단단한 편이지. 자, 드디어 이제, 궁이 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쓰레기 패들, 이거 진짜, 이거, 누떡할 거야, 이거? 와, 팍팍! 팍! 89만. 자, 1성으로. 1성으로 페이엔을 잡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 패좀한 번. 아, 또 1성이다. 자, 공격하고 보세요. 오, 씨, 딜 바뀐, 박힌 바뀐다. 와, 온다. 빠바바바바, 있네. 쳐보세요 자 있네 야, 근데 우리 도발돼 있었던 거아니가 지금 무슨 버그 있나 도발... 어, 어 큰일났다 우리 얼티밋 형님그궁 한번 맞아볼게요 제가 듣기로 그것까지도 버텨낼 수 있다고 들은 거 같거든? 자 니는 죽고 팍! 57만 자 얼티밋 형님 궁 한번 꽂아주세요 제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자 옵니다 펑꽝 견제쟤 견뎌죄 궁이 몇냄새인지 모르겠지만 견디기 쉽지 않아요 옆에 애는 아, 불타 죽었잖아 자 일단 절마부터 제거 좀 할게요 펑! 연반아 주꺼나 보지 마라 무서우니까 어, 팍! 자석! 어안 죽었다 안 죽었다 에? 역시 연반답네 아일마패가좀 떠야 되는데 장인님 한번 찔러보세요 꽝! 아프네 야 아프다 자, 있네, 있네. 자, 있네. 그 어떨 때는 인내가 떠주고, 어떨 때는 또 아프기도 하고. 자, 이게 궁이 무려 다섯 턴 짜리니까. 다섯 턴. 5턴. 좀 남았을 거야. 어. 우리 폐좀잘 떠줘 봐봐, 임마. 자, 가지야 이것도 세거든. 점점 세지거든. 자, 27만. 자, 연반아. 니 무섭다, 임마야. 걱정 말라고. 우와! 센거 <웃음> <싱거> 온다. 후두 <웃음> 와, 세네요 내맷집은 더세네아 <웃음> 이성버프 이성 쓰고 때려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두 장밖에 못 쓰니까. 이성버프 쓰고 그냥 치볼게요. 자, 막을 수 있겠는가? 한번 보자. 자, 연반아, 간다. 퍽퍽, 퍽크닥쳐백만 연반 정도도 지갑 아무리 피가 많아만은 아닐 거 아니야. 어, 삼성다잠깐만 예, 너... 형, 퍽퍽퍽퍽. 와, 뻥. 와, 뻥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자, 이, 이, 이 이, 이 구도를 형 의도한거야? 이제 궁 끝나가나? 궁을 쓸게요 어, 어. 자 방어 관련 능력 올라가고요자 우리 형님 치주세요 맞다. 한번 세게 치주세요 어어어어어 어, 어. 야 있네 좋아요 손가락을 꼭꼭 눌러주세요 자 이거 쓸겁니다 너무 쎄거예요 형님 미안합니다 33만 아형 궁을 한대더 맞아 드렸어야 되나? 자 형님 삼성 크레이지 어... 프로미너스 빠바박빠그다까지자이정도 어... 삼성 크레이지 프로미너스가 이, 이 정도다 질라. 가슴이 아프네 야, 요거! 야, 얼티밋 형님을 감히 잡아낸 성전 그리아모릅니다 자, 계속 오케이, 얼티밋 형님. 저보다 붙은 이라니, 콜 수도 있죠 뭐. 유생방배! 자, 필이사기를 오, 요거 어떻게 됩니까? 다음턴에 지금 도발이 없거든. 그래도 못 막는다. 자, 그래아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옆에 한장 아껴두고, 힐뽕 봐야 되니까, 가볍게 한대 치놓겠습니다. 회피! 한턴 동안 회피. 착! 12만 정도. 자, 이거를 막을 수 있는가? 이거 좀 놀라운데? 오, 삼성! 빠빠빠 빠. 와, 나오미를 추기 불라고 까크당! 까끄당 회피 좋아요. 회피 좋아요. 와, 막 쏟아붓는데? 이거 닭 견디면 그것도 진짜 놀라운 거다, 이제. 닭 견뎠는데? <웃음> 진짜 개딴딴하다. 여왕 방패도 하나 쓰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맛있게 차려진 음식을 이제 먹을 시간입니다. 봉쑥! 뻑시가 콥쌌워 팍팍팍 와 190만인데? 야 190만이야 이거 이게 무슨 뭐 딜인데 이게 그 단단한 비델리였다구요 여러분 자 얼티민형님 궁 한번 치주세요 하하하하하 <뽕> 야 있네 떴다 있네 야이거 미쳤다 이거유튜브에 뒤집어졌다 하이라이트 떴어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오늘 저 삼성 치근 오는데요? 뭐 피가 안 깎이노? 쟤, 쟤는 왜자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야이마 미친놈이다 이거 여러분 봤나? 얼티은 형이 궁 맞고 삼성 치근 찔리는데 안 죽었어요 이마 뭔데? 내마음으 캐릭터 디자인 잘못한 거 아이가 이거? 야 이거 한번 아무나 때려봐봐 아, 야 그냥 해봐봐 팍 팍. 50만. 이성을 아무나 툭 치는데 50만이야. 다크커스, 뭐니? 니는 그냥 거들 뿐. 우와. 와 와, 인마도 열받았구나, 지금. 체험해볼 것만으로 인마도 셉니다. 넷마블이 이거. 자, 여러분. 근데, 야, 진정해봐봐. 아, 깜짝이야. 아, 우리 형님이. 우리 형님이 죽이질 못하는데? 이 정도 성능이 맞나 싶을 정도로 괴물을 만들었긴 한데, 이걸 무료로 다 뿌려. 내가 볼까. 넷마블이 지금 복귀 유저분들 사랑합니다. 이런 느낌 아닐까. 돌아오신 분들 성전그리아모로잘 키우면 가능한데? 두턴 도발이에요, 두톤 도발. 얼티미 형도 못 죽이는 걸 너가 죽일 수 있겠나. <웃음> 야, 얼티미형궁 맞고, 이말 삼성 직업마저도 안 죽는데, 씹어보세요, 한번. 너가 좀칠줄 아나? 야, 인내 뜬다, 자석들아. 마, 벌써 인내 뜬다. 왜냐면 셋다 철철철 세팅이에요. 세팅 한번 보여주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참고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와, 이 맷집이 완전히 이게 무슨 뭐, 강철 같은데. 온몸이 그냥 강철로 된 애들. 대체 궁만들었지 끝났다. 이 말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있나? 지금 얼티밋 형님이 최후의 프로미넌스랑 삼성 직원이랑 다 찔렀는데 안 죽는데? 얘를 죽일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자고. 누가 죽일 건데? 정마궁 쓰기 전에는 죽어요. 궁 쓰기 전에는 따라긴 해. 그래도. 근데 그렇게 막못 죽일 정도는 아닌데. 딴딴한 것도 딴딴한데 이제부터 자기가 살상나야. 형 앞에서 네가 감히 궁을 겨눠 이러면서 갑자기 변했어요. 애가. 이야 이래 가지고 야 일성이긴 한데 니못 네 살아남 어. 어, 살았다. 뭐고? 왜 이렇게 약하나 또 이번에? 야 오, 오 야. 씹어봐. 진짜... 빡! 오케이. 그쪽 치는구나. 저분 어제 단단하노. 어. 깜짝 놀랐는데 방금? 배우내기. 지금 매어내기. 아! 야, 개그맨 먹혔는데? 야, 페스타 개그맨 먹, 개그으로먹었붙네 그래서 지금 약하네. 야, 이 약간 소름이다, 야. 이게 또 이렇게 물건 물린다고? 방어관련 320% 증가하는 거를 그 버프를 어 쟤도 왜죽노 근데 또 가지와가 그, 한건 했구나. 나오미가 일봤네. 나오미가 페스타 개그미 그걸 먹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별로 안쎄 지금. 꽝 맞으면 야, 약간 단단한 방어 케이얘들 정도 느낌이야 지금. 어 잠식 당했어요? 꽝꽝꽝꽝꽝 꽝. 그걸 사는 니도 대단하다. 야 나오미가 지금 주인공이야 이번에는 이마이 그 지금 씨밥 됐어. 야 이거 게임 잘 만든다네 마블.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그려물 뭐 누가 죽이는 했는데 얼티밋 형으로는 오히려 못 죽여. 오케이. 근데 누가 죽일 수 있냐면 암멜이 죽일 수도 있어요 암멜 국에 뭐 달려있노? 버프 해제 있잖아 방어관련이 막뭐 몇백 퍼가 붙었던 간에 버프 해제 꽝 하면 끄다 볼거냐 맞지? 와 이거 진짜 재밌는데? 물론 내가 지금 얼티빈 형 약간 자존심좀 닿긴 한데 근데 밸런스 재밌네요 예, 재밌습니다 재밌. 오, 잠시 시켜놓고 죽이봅니다 이봐라, 막 무적은 아니야 무적은 아닌 거야 개그맨한테 먹힐 수 있고 썰려나갈 수 있다는 거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지금 이런 점이 야 이거 패가 왜? 라프타리아야니 네 미친 니 그렇게 한번 돋보이고 싶었어? 야 삼성붙였어요? 자 전만큼 탈이 있긴 한데 죽여버려 착, 한번오 못죽이는거 아이가? 삼성 빡! 야 삼성이 왜 38000이고 뭐 때문에 그러는건데 방금 차단당한거 아니가 그래 두번치가지고 이거 왜이래요 이거 지금? 나 무서워 지금 뭐가 게임이 도대체 성물발동 뭐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모르겠노 살려주세요 형님 야얼마 패가 안뜬다 야 우리 나오미가 해결해야 될거 같은데 아 <웃음> 이게 야 영상 마지막에도 이렇게 되는 이게 찐이다 오케이? 잘된 판만 고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형이 만약 이것도 내가 멋진 것만 고르려고 했으면 그리아모르가 안정적으로 잘 풀린 판만 뽑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와 이건 방법이 없다 게임 밸런스 망했다 막 이러겠지만 제가 봤을 때안 망했어요 안 망한 게 그리아모의 최대 단점 궁을 써야지만 세다는거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궁을 쓰기 전에 죽이프거나 팔고 같은 걸로 소에 계속 걸어가지고 궁을 못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티미 <웃음> 형이 수십 분 그건 못 견디지 아니면, 암매 같은 걸로 버프 해제해서 죽이쁘구나. 나 지금 죽나? 내 지나? 지는 것 같아. 봐봐. 이게, 이게 구슬수이야 알겠지? 오히려 페스타한테 먹히쁘구나. 밸런스가 오히려 더 좋고, 물고 물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얼티밋형딜 찍는 하나로만 죽이려고 하면 그리아모라가 궁쓰면 이게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미친 캐릭터가 나타났다. 이 정도로 보시면 오늘 제대로 보실 것 같지. 내가 또좀더 연구해볼게. 끈적끈적한 소식들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세팅은요 제 그레아몬은 철철철 같고요 철철철 해서 위에는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하나 신경 쓴게 있다면 공격력 비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력보다는 관통률 같은 게 관통용 치확 지피가 높은 게 낫겠다 정도 그래서 뭐 옵션은 허접, 허접합니다 자 중간에 있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마는 방어력 비례니까 그래서 방어 쪽은 빵빵하게 한번 맞춰줘 봤고요 방어 쪽 빵빵하게 그 다음에 허리띠 생명력이지만 뭐요 정도 맞춰줘 봤습니다 아좀빵빵 맞춘 편은 아닌데, 좀 피통도 많으면 더 심하게 단단할 거니까 자 다음 나오홈입니다 나오홈이 철철철이죠 역시나 철철철인데 요것도 위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고요 중간에 방어는 좀 신경 많이 써줬고 생명력 요 정도 해줬고 그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형 복귀해가지고 나 나오홈 이런 애 없어 할수 있거든요 그건 또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얘들 없이도 할수 있는 그리아모르덱 자 마지막 라프타리아 세팅 철철철입니다 역시나 철철철이고요 아, 방어력 쪽을 더 신경 써주고 있고 아니구나. 아, 얘는. 하여튼 크게 많이 신경을 안 써줬네, 얘는. 하여튼,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길선다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생체를 해주면 됩니다.